갈등 많던 대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결국 철회 수순 예정지구 후보지 내 세대 70% 공공재개발 반대 후보지 상태로도 예정지구 철회 가능토록 변경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고 주변 집값과 전셋값도 같이 뛰면서 갈 곳을 잃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이기에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최소한의 주거 이전비만 받는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모두 웃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양권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집주인 역시 적지 않습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대구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는 중고, 동구, 서구의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쪽방살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민활동가분들이 살펴보니까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인근에 있는 쪽방에 월세가 두 배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결국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더 비싼 곳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일대의 경우에도 주민 대다수가 어르신이고 집도 판자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부산 동구범일대 일대 근처 아파트들이 2021년 한해 동안 얼마에 거래됐는지 금액을 보니까 32평에서 34평 기준 평균 매매 금액이 약 5억 6천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에 근거해서 재개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약 60% 이상, 대구는 66% 이상의 아, 네. 주민 동의가 필요하죠. 여기서 60%에 속하지 아, 네. 못하는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주민이 삶의 아, 네. 터전을 아, 네. 떠나고 있는 걸까요? 대구시와 부산시 모두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가 2015년 아,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건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012년에는 87%였지만 2013년 49%, 2014년 38%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대연삼지구와 대구 노원지구 재정착률은 각각 22%, 23%에 불과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예정지구 선정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 본보 2021년 10월 26일 일면 이 발생했던 대구 신청사 예정지 주변 감삼동 125-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이 결국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첫 부동산 대책에서 호응이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삼동 후보진은 정부의 3차 선도사업 예정지구 중가장 큰 규모 15만 9,413 로부지 내 주민 대부분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해왔다. 22일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감삼동 공공재개발 후보진의 938세대 가운데 74.6% 700세대가 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 28일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한 주민들은 공공주도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안의 후보지로 선정되는 방식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인대주택 세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데다 민간개발에 비해 토지 보상금이 적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가 됐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반대 추진위는 감삼동 공공재개발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웅열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 추진위원장은 2026년 대구시청 신청사 중공후 민영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후보지 주민 여론가닥이 잡혔다. 고전했다. 감삼동 125-6번지 일대는 지난해 5월 국토부에서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받아 반대 추진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국토부 및 시행 주체인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에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예정지구 후보지 상태로는 국토부가 공공재개발을 철회할 수 없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다시 공공재개발을 철회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86 대책을 반영한 법령이 올해 안개정을 앞두고 있어 정확한 골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할것 이라며 감삼동의 경우 민원이 많아 후보지 상태로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보지 단계에서 철회하고자 한다고 문서를 보냈다. 고 말했다. 2026년 대구시청 신청사 입주 예정지인 달서구 감삼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강군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감삼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민간개발에 비해 공공개발 부분의 보상 지가가 터무니없이 났다며 달서구청과 LH 등의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관할구청인 달서구청에 불법 편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대위 등 지역 주민 간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몇 구청에 적극 개입을 요구했다. 주민 A씨는 구청이 지난 3일 행안부에 동네 환경정비 등목적을 위해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에 알리지도 않고 반대 비대위 측을 두둔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은 불만이 해. 가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동네 환경정비 등 목적을 위해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철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를 거쳐 설치 주민들에게 고지를 한후 원칙에 따라 철거를 하겠다. 고 밝혔다. 감삼동비대위는 대구시 신청사 인근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면적 15만 9413, 4172가구 의후보지 철회 요구를 집권여당과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통해 최웅렬 감삼동 공공재개발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지 지정 전 주민들과 소통 한번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주민들의 민심은 폭발일보 직전에 와있다. 면서 두 번의 대규모 시위와 주민 80%에 가까운 철의 동의서가 이를 증명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철회되어 주민들에게 주거 안정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고 밝혔다.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은 도심공 공주택복합사업의 기습적인 후보지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고 공감을 전하며 LH가 이룬 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우선인데 자칫 대구신청사가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을 위한 주민이주와 같은 행정으로 비춰질까 안타깝다. 대구시당에서도 지역주민 우선의견을 중앙당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 는 약속을 전했다?